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네, 얼마전에 또 소니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를 GV-1F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 그런 카메라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 안에서도 국내 리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해외에서도 많은 리뷰가 없어요. 그리고 소니 코리아 측에서도 많은 광고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니 공식 영상으로 나와 있는 이 카메라의 소개 영상을 보고 한번 어떤 카메라인지 저와 함께 프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here? Where? 브이로그 카메라 GV-1F라고 나와있구요 음, 네, 지금 보면 처음에 밝고 자연스러운 얼굴톤 유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성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원래 GV-1부터 있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스킨톤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존의 카메라와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IAF를 보여주고 있구요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초광각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원래 GV-1의 카메라 렌즈는 24mm에서 70mm 그리고 조리개는 1.8에서 2.8 가변 조리개를 사용하는 칼자이즈 렌즈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렌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GV-1F인 경우에는 20mm 단렌즈 2.0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트라 와이드 라고 하고 있는데요 4mm 차이에요 여러분들 은 4mm도 광각단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울트라 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까지 쓸 화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영상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게 이 모델들이 나오는 푸티지는 GV1F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소니 광고니까 뭐 f x 9로 찍었을 수도 있고 6로 찍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화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은 화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GV1F로 촬영한 화면이니까 속지 마세요. 이 광고는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조도에서도 밝게 촬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센서 크기는 똑같은데 조리개는 뭐 광각단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어두워졌는데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빠른 초점으로 제품 리뷰라고 했는데 이건 gv1에서도 있던 기능이죠. 네, 그리고 액티브 스테빌라이제이션에서 보면은 좀더 안정화를 촬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나아졌는지 요건 제가 모르겠어요 간단한 작동방법 똑같고요 분리처리된 배경 똑같고요 근데 지금 저는 기존의 GV1에서 없었던 기능이 1F가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한 거예요 하이퍼랩스 슬로우 모션 기존에 있고 네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게 어 쉽게 얘기하면 필터예요 필터 하나에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은 맞아요 확실히 왜냐면 지금 현재 소니 유저 분들 중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몇가지 필터가 있어요 뭐 VV 라던가 아니면은 FL 굉장히 인기가 있는 SH 라던가 네, 이런 룩들이 있는데요 이런 룩들을 사용해서 사진이나 이런걸 촬영할 수가 있어요 네, 리모트 슈팅 원래도 됐었어요 퀵 데이터 전송까지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소니의 이미지 엣지 라는 앱을 통해서 파일 전송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은 안했는데 더 빨라졌는지 그거에 대해 조금 더 간편해졌는지 이건 조금 의문입니다 네, 윈드로이드 최소화 이것도 역시 기존의 GV1도 윈드스크린을 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 그립을 통해서 촬영하는 장면 이 액션 그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게 또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액션 그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액션 그립의 위치가 바로 정면으로 볼 때는 오른쪽 지금 화면상으로는 붙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 그립에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밑에 4분의 1 나사홀의 위치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기존의 RX100 인데요 이게 g v 원하고 폼팩터가 똑같아가지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밑에 그립을 달게 되면은 배터리를 열 수가 없었어요 배터리를 이게 중간에 있는데 지금 4분의 1 홀이 네. 배터리 그립을 이렇게 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옮겼기 때문에 홀 자체를 옆으로 이 소니 로고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립을 달아도 배터리를 쉽게 빼고 넣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니의 가장 전 최악의 이 배터리 mpbx1 이 배터리가 정말 정말 정말 조루 중에 조루 배터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 자주 자주 배터리를 교체 했었어야 했어요 굉장히 빨리 배터리를 소모했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건 그립이 달려서 여행 중에 있는데 또 배터리 차려면 그립 빼가지고 또 배터리 갈고 또 그립 끼우고 이게 좀 많이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스몰 짐벌에 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아예 쪽으로 가면서 배터리 탈착이 쉬워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고 또 해외 유튜버 분들 의 리뷰도 보고 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 장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지금 미국의 B&H n 가격으로 498달러가 기존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GV1이 748달러 그러니까 한 250달러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출시 가격을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소니코리아의 출시가격은 GV-1이 99만 9 0원이고요 1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GV-1F는 75만 9 0원으로 25만원 차이가 납니다 GV-1보다 많은 사양을 내려놨기 때문에 저렴하게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렴하게 출시를 해서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카메라를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해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마켓가로 보면 이게 안 그렇거든요 볼까요? 근데 네, 지금 오픈마켓가로 보게 되면 GV1 같은 경우에 76만 7천 원 정도가 최저가예요. 76만 원대, 아까 네, 76만 원대가 지금 오픈마켓 가격대고요. 그리고 GV1F도 오픈마켓가로 보게 되면은. 78만원 오히려 오픈마켓 가격으로 보게 되면 GV1F가 비싸거나 아주 비슷합니다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GV1이 기존 오픈마켓이나 마켓에 뿌려진 오프라인 양이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되고 아마 이 이후에서 소니가 주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게 주게 되면 오픈마켓가가 올라갈 경우는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기에는 GV1하고 GV1F가 같다 거의 그렇게 되면 저는 GV-1을 살것 같아요 장점 얘기하다가 또 단점이 된것 같은데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출시 가격이 250달러가 싸게 나왔다는 게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리뷰를 보게 되면 4K 영상으로서 1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리뷰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0분 이상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발전입니다 GV-1 조차도 30분에서 40분이면 배터리가 나가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거의 두배 이상으로 잡았는데 저는 이 굉장히 가장 조악한 배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꿨나 라는 데두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동 줌 렌즈가 아닌 단렌즈를 끼움으로써 전력소모를 감소시켰고 두번째는 AF 시스템입니다. 근데 기존 소니의 카메라들은 두가지의 AF를 썼어요. 콘트라스트 AF하고 위상차 AF 를 사용해서 정확한 AF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 지금 GV1F인 경우에는 위상차는 빠지고 콘트라스트 AF만 사용중입니다. 네, 이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AF를 하나만 사용하는데 왜 하나만 넣었느냐. 이게 왜 왜 그러냐면 20mm 단렌즈를 넣은 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mm 화각만 사용하기 때문에 광각 다닐수록 AF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만으로 어느 정도 AF를 잡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이상차를 빼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나오는 전력 그래서 두 개의 전력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전력 감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배터리 효율을 나타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 4분의 1나사홀이 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립이나 짐벌 그리고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결합을 했다 뺐다 할 필요 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장점은 이 정도거든요 한번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단점은 첫 번째 단점은 이 20mm 단렌즈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돼서 더 넓은 화각을 가지지만 하지만 저는 기존에 이 고평가를 받았던 자이즈의 24-70 렌즈 1.8에서 2.8 조리개가 정말 좋았어요 렌즈가 이 렌즈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디 여행 가서든 어디 가서든 24mm 때는 1.8의 밝은 조리개로 야경일 때도 밝게 나왔고요 센서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70mm때에서는 어느 정도 2.8 조리개지만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 느낌도 많이 났어요 20mm에서도 2.0이라는 조리개로 좀 아웃포커싱을 잡고 싶지만 생각보다 안 나와요 화각이 광각단에서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많이 하지만 7 0 m m 2.8 에서는 저는 어느정도 아웃포커싱 효과가 딱 드러나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470 렌즈를 더 선호합니다 가격이 떨어뜨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20mm 단렌즈로 하면서 네, 그리고 두번째는 안타까운 환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는 굉장히 싸게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때문에 기존의 gv1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분들이면 어? 그래 250달러나 싸졌네 그래 한번 나는 요걸로 그냥 렌즈까지 들어 있으니까 한번 브이로그로 사용해 볼까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어때요? 75만원대로 두 개다 어? 거기 같은데 이럴 거면 은 GV-1이 좀더 상위 기종이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가격을 책정했으니까 GV-1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AF 시스템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콘트라스트 AF만 사용함으로써 아무래도 좀더두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점에서 조금 빠지는 점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 카메라의 다음 단점은 ND 필터 내장의 ND 필터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좋거든요 이 RX100에도 내장 ND가 들어가 있어요 RX100부터 GV1까지 내장 ND가 있음으로서 굉장히 편하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내장 ND가 빠졌어요 네, 이게 가격에서도 같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GV1F라는 카메라를 한번 프리뷰로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리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이 카메라가 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 제 리뷰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많이 보시고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